안녕하세요. 1992년 9월 7일 부산에서 태어난 아니안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 생일을 맞이하여 소소한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. 어떤 이벤트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그러면 주의깊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먼저 첫 번째로 아니안니로 4행시 이벤트를 해주신 분 중에서 두 명을 뽑을 건데요. 거기 두 명에게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고요. 두, 참여 방법은 지금 올리는 이 영상에 적어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실방 때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세 명에게 드릴 예정이고요. 세 번째 제 라이브 방송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출석 체크를 해서 어, 추첨을 해서 다섯 명에게 드릴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제 생이나 오셔서 많이 많이 축하러 와 주실거죠? 추석선물도 받으시고 기프티콘도 받고 선물도 받으면 참 좋겠죠? 그리고 외국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포셋으로 쏠 예정입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무더운 날씨, 감기 조심하시고, 코로나 조심하시고, 그때 동안 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실방 방송은 제 생일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할 예정이니, 늦더라도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모든 분들 영상을 봐주시고 끝까지 제 목소리도 봐주 들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모두 안녕.